회계기도운동의 기도 제목 이야기를 해보면 영역별로 기도하지만 단기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도를 하죠. 또 추상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가 대표적인데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 대한 배려이고 또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실 바를 기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어야만 그 기도 제목과 나의 삶과 연결이 되고 나의 삶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통회 자복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 봉사하러 다니고 또는 내가 가진 음식이나 물품들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내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나아가면 은 취약계층 분들의 자립을 도와주거나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거나 또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그분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삶을 같이 살아가시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희년이라는 법,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취약계층 몇 명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그 자유와 기쁨은 경험하여 아는 것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해서 알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준다라는 것임을 우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처럼 굳이 희년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희년법을 통해서 자신을 직접적이고 체험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에게만 자유와 기쁨을 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렸죠 내 옆에 있는 이웃 몇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 기도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리에 무관심했던 죄, 공리를 외면했던 죄, 작은 도움으로 교만했던 죄, 혹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빼앗길까 봐 근심했던 죄,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 문제로 사회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던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통해 자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의 은혜가 넘치게 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내 아버지 내게 또가잘 살고 부어주소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소소한 아버지 주세상보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 주운 벌 뜻이 외면당한 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이해 못하사 아버지한내게아버지 마음들이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깨뜨려시옵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더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뭐 아버지의 마음인지 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